안녕하십니까 강남역 9번 출구에 나와있는 차경훈 앵커입니다 오늘 제가 취재할 사람들은 고양동의 F2 고양동의 구준표 <웃음> 만나러 가고있습니다 요! 오, 차경훈 디렉터님 아 요, 추워 추워 요, 요. 이렇게 어색하게 해도 되는거야? 저희 이제 오늘 엑스트라로 와주신 배우님들이죠? 맡으신 어, 아. 역할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행인 1입니다. 행인, 행인 1 맡으신 역할이 되세 저는 행인 2요. 행인 1, 네. 행인 1, 2, 행인 1, 2 1, 2입니다. 네. 행인 1, 2로 이제 역할을 와주셨고 네. 하기 전에 소감은 좀 어떠세요? 맡은 바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되게 긴장 중이고아요 음.. 네. 긴장 중이십니 아. 네, 저 지금 되게 긴장. 저는 청심환을 근데, 먹고 왔어요. 청심환을 드시고 네. 오셨다 촬영 현장 분위기가 조금 긴장이 되는 건 맞는 거같아요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저는. 네. 우리가 긴장을 풀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긴장을 풀기 기회선... 위해서 스파링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웃음> 스파링. <웃음> 보통 이제 이제 스파링 주고받다 보면 아 서로 좀 긴장도 풀리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담배를 한대 피고 싶긴 하네요. 긴장을 풀기. 위해. 어, 담배를. 네. 아주 굉장히 화끈합니다. 예, 굉장히 화끈하고. 감사합니다. 엑스트라분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조금 용역인 줄 알고 오신 것같아요 용역, 용역분들이신 것 같고. 아무튼 예, 오늘 촬영 마무리잘 되길 한번 바라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동남역 9번 출구에 나와 있는 이거 <웃음> 차경훈 <이> 홍입니다준님이 <웃음> 처음엔 좀 그렇지만 친해지면은 친해지면은 약간 친한 사람들 앞에서 약간 아, 아요 어? 저랑 똑같네요? <웃음> <웃음> 아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주님. 일단은 홍준님한테 연기란? 연기란? 즐거운데 돈까지 든다 <웃음> 현실적이고 내 미래까지도 음, 즐겁기도 하면서? 네. 흥준님 <웃음> 혹시 꿈이 있으세요? 방향이어도되고 네. 추상적이어도 되아저 되고. 30대가 되기 전에 기부에 연예인분들이 막 기부를 음, 하시잖아요. 저는 네. 그게 솔직히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멋있어 보여서? 네, 솔직히. <웃음> <웃음>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기부. 아. 제가 지금 기회를 드려도 괜찮아요. 살는기 <웃음> <저는 웃음> 멋있는 팬인 것 같아요 진짜로 <웃음> 네. <웃음>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자꾸 느꼈어요 딱 뮤비 보면서 아, 이거 홍준님 이거 대배우될것 같은데? 아, 30살 되기 전에 배우로 성공하는 것도 진짜 <웃음> 성공하고도 한번 나와줘 솔직히 제가 성공하면 이 채널 뜨지 않아아 <웃음> 그렇네요 홍준님이 성공하면 저희가 무조건 뜨겠네요 근데 솔직히 저 중에 한명있 뜨고 거기도 있어요 어. 인주의도 뜨면 돼. 그러니까 저셋 중에 누구 하나만 뜨면 아유, 돼요? 누구 한 명만 뜨면 돼죠 누구 하나만 대라? 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만 대라 아무 한, 한 명만 기억나시죠? 뭐요? 마지막 촬영날 나이 알려주시고 그렇죠 오늘 알려드려야 돼요 아 근데 맞아 2차 추측해야죠 2차 추측 아 근데 아이런데 나보다 동생이면 어떡해? <웃음> 나보다 동생이면 어떡해? <웃음> 전, 전 2차도 똑같아요 31? 네 3, 3살. 93. 3살 93년생 년생으로 <웃음> 맞아요 네. 연생고 네.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와 어떻게 그래? <웃음> 여러분 또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막상 듣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또 그렇게 보이죠? 듣고 나니까 <웃음> 맞아요. 근데 또 충격이다. 심플하게 가자고요? 네알겠습니 심플하게 갑시다. 너 버스킹할 때 찍을 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멀리서 찍을 거라서 버스킹할 때 찍을 건 하나고 실제 뮤비에 들어갈 촬영 보는 다 버스킹 끝나고 할 거야. 자, 보시면 은 오늘 촬영 순서인데 순서는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찍을 건데 이러면서 와인이 깨지는 근데 와인은 오늘 여기서 깨뜨리진 않을 거야. 그렇게 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위로 뭐. 아래로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 매번 팀을 뿌릴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캡틴 6 4도 캡틴 6 4도인데 그거는 이제 서사 보면 알수 있고. 6 0 <놀람> 4너 604도이니? 어... 아, 야, 야나 605도. 605도, 야, <놀람> 오케이. 그러면은 너 운이 좋았다. 어, 어, 호크이호크홍진뭐 하시네요? 블랙이도. 블랙이도 아세요? 음, 아, 오케이. 블랙이도. 아, 할떡 오. 아, 야, <놀람> 야, 야, 나, 나. <놀람> 아이언맨. 아이언맨 있어. 그기아이언맨 블랙팬서 오케이 아, 블랙팬서 okay, 블랙 그럼 이제 우리 어벤져스니까 이제 내가 어벤져스 하면 e 뭘 하는 거야? 뭘 <웃음> 하는 아, 거야 Avengers. Avengers. Avengers. a v e n g 이 Tony, 뭐 u y o k i 나 o n 따라 차가 i t 가는사람 s i 도 a g a 하시겠다고 n e ten, ten, ten, ten, ten, ten, ten, ten, ten, ten, 뭐 응원해 봅시다. 저 지금 크라잉넛의 방이 팀이에요. 밤이네나며 <놀람> 춤을 추는 불빛들. <놀람> 이제 아까 형 조명 드는 거 기억해? 네아 오케이 이건어 그건 아니었어 네 봤어 요정도 <웃음> 약간 초점을 흐리는 느낌 눈에 힘을 많이 빼면 좋을거지 눈에 많힘힘 힘 많이 빼고 한번 가봅시다 가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롤 액션 어 아야 앞으로 가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 상관, 상관, 상관. 아니야 아니야 바로 꽂는 거 아니야 어와 딱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아 <웃음> 아, 아,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아 재호스님 <웃음>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후. 제가 로스앤젤레스 에 있을 때 말이죠 이때... 네. 왜안들어와주죠 아무도? 자, <웃음> 오케이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한 분이 수습니다 우리 안녕 바이, 바이. 오케이 컷아저보셨습니다 네,